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9월 8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8일 정기점검은 오전 8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총 3시간동안 이루어지고요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지 알아볼까요 새로운 성장 콘텐츠인 별자리가 추가됩니다 진입방법은 메인 메뉴에 별자리 탭이 새롭게 생기고요 해금 조건은 캐릭터 레벨 70 이상만 가능합니다 어, 이거는 계정 공유라고 적혀있네요 한 캐릭터가 70만 돼서 이거 열어두면은 계정간 전 캐릭터가 공유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긴 건데 여기 이미지로 봐서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 추가로 뭔가 보석 같은 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세트 세 가지가 있고 요렇게 랜덤 능력치가 적힌 게 보입니다 슬롯 잠금 해제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어 가긴 하는데 어, 희귀 등급 보니까 3만 골드가 들어가네요. 한번 내용 좀 볼까요? 자, 별 조각 획득. 미지의 운석을 사용하여 무작위 속성의 별 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별 조각인 것 같습니다. 요거 어 일반에서 희귀 등급 이 빛나는 미지의 운석은 어, 실루나스 루나 황혼의 땅몽투만 어, 빼고 다 얻는 게 가능하죠. 어, 권장전투력 29만 이상 지역에서 모두 다 드랍이 가능합니다 일반에서 희귀등급이요 그리고 눈부신 미지의 운석은 어, 똑같이 실루나스 루나 황혼까지 하지만 권장전투력은 100만 지역 이상입니다 여기서 영웅까지 나오네요 약간 느낌은 특성석 뽑을 때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어, 이 빛나는 눈부신 이렇게 이름이 다른데 나온 내용물이 같으면 은 100만 지역 고트럭 분들은 그냥 여기 100만 이상에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오는 내용물이 다르면은 어, 귀찮지만 둘다 돌아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이름만 다르지 안에 나오는 요 등급에 나오는 내용물은 다 같을 거라고 봅니다 용공 등급을 한번 얻고 싶으면은 100만 적 이상 가라 이거죠 그리고 건정 전투로 29만 이상이니까 톨럼분지 톨럼분지부터 실루나스는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조각 각인 각 별자리 페이지에 잠긴 슬롯은 골드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활성화 시에 속성이 무작위로 활성화됩니다 어 페이지가 요걸 말한 걸까요 정확히 현재 요 이미지로 봐서는 명칭이 안 적혀있어서 뭐가 페이지인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각 슬롯의 속성에 맞는 별조각을 각인시 획득 가능한 능력치 종류 내에서 무작위 능력치가 하나가 각인된다고 합니다 아 요거네 슬롯 요거 요거 요거 요것이죠 요거 요거 활성화할 때어 속성 여기 보니까 속성이 있죠. 지 노란 거. 여기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별자리 모양. 노란 거 여기 검정 거. 어 요게 그건 같네요. 속성인 같네요, 이게. 이 속성이 무작위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속성에 맞게 요거 슬롯 슬롯에 맞는 별자각을 각인했을 때 능력치 종류 내에서 이제 무작위 무작위 능력치가 어 하나가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거 그러면 어좀 맞추기 어렵겠는데? 일단 모든 능력치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또 이거 정리하는데 좀 많은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내일 업데이트할 때 능력치별로 좀다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각 페이지의 모든 슬롯에 각인된 속성 조합에 따라 세트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 세트 효과는 페이지의 모든 슬롯이 각인된 상태에서만 적용되고 세트 효과는 가장 높은 세트 효과 한 종만 적용됩니다. 아 세트 자... 지금 느낌상으로는 요렇게 속성 열리고 어이 운석으로 각인까지 다 시켜놓으면은 여기 한자리 세트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세가지의 세트가 만들어지고 이세개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만 적용된다 이 말인 것 같네요 가장 높은 효과만 적용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별자리 페이지별로 어이 슬롯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속성 변경 시에는 해당 페이지 내 모든 슬롯의 속성이 무작위로 변경됩니다. 슬롯 속성 변경 시 잠겨진 슬롯을 제외한 모든 슬롯의 속성이 무작위로 변경되고요. 잠겨진 슬롯이 아닐 경우 각인된 효과가 사라집니다. 아이 말이네요. 요거 잠겨진단 말이요건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옵션이랑 각인 됐으면은 잠금으로 하셔야지 그거 여기 있는 슬롯 옵션은 바뀌지 않고요. 그 외에는 요거 페이지를 아까 뭐뭐 한다 했지? 어, 이 페이지별로 슬롯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속성, 어, 슬롯의 속성은 무작위로 변경되고, 만약에 잠겨져 있는 거 아닌 경우에는 각인 효과까지 사라진다. 일단 효과를 다 알기 전까지는, 어,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겠네요. 우선 알려진 슬롯 중 하나는 요거죠. 요 모양. 약간 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PVP 초과 공격력, 방어력, 초과로 붙는 거. 요거 굉장히 떼장할 때 필요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요 노란 것도 궁금한데 요거는 내일 업데이트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슬롯 변경시 잠겨진 슬롯이 존재할 경우 별조각 슬롯 변경권이 소모됩니다 어? 이게 뭔 말이야? 별조각 슬롯 변경권은 사냥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루나스 루나트라 황혼의 땅에서 73만 이상 지역에서만 획득이 가능하네요 어, 이거는 헤렌디아 지역이죠 헤렌디아 지역에서 실루나스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슬롯 변경할 때는 장겨진 슬롯이 있을 때 별조각 슬롯 변경권이 소모된다? 와 이거 원하는 거 떠도 이 별조각 슬롯 변경권 이거 없으면 은 말짱 도로북이네요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옵션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맞추기 힘든 그런 시스템이네 이게 얼마나 자주 나 와줄지가 관건입니다 자그 다음은 보니까 합성? 합성 같네요 이 별조각 합성 이 별조각 합성시에는 동일 등급 혹은 한단계 상위 등급에 별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단 영웅등급 별조각 합성을 통해서는 영웅등급 별조각만 획득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어, 지금 열린게 영웅 밖에 없으니까요 이런거는 느낌상 저같은 무과금들도 하나씩 영웅 맞출 때쯤에 전설이 풀립니다 이 별자리 시스템 전투력 폭발적인 상승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고 보니까 여기 이 수치에서 랜덤으로 적용되는 거 같네요. 다행스러운 거는 골드로 사용한다는거 그나마 골드예요. 잼이나 뭐 과금 상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하지만 이것도 패키지 팔겠죠? 확정 옵션이라던가 일단은 내일 패키지는 에 이거 희귀 등급 들어가 있는 거팔것 같습니다. 거기서 포함 플러스로 이거 별조가슬로 변경권까지 같이 있겠죠. 얼단은 또 얼만큼 전투력이 상승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하긴 전투지역이 200만 전투지역이 나왔으니까 유저 전투력이 한 220만 정도는 뽑아줘야지 거기서 이제 편하게 잠설을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내용들입니다 일부 전설 등급 장비의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깨어난 슈리온의 목걸이 여기서는 생명력, 생명력 물리 효과가 상향되고요 엘튼의 목걸이에서 생명력 물리 효과가 상향됩니다 엘튼의 망토에서 회피가 상향되고 생명력 물량 효과를 추가한다고 되어있네요. 다음은 기타 버그 수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워러드의 추가 효과 어, 강철 회오리 피해 확산 사용시 간헐적으로 대상에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이거 엄청난 버그였네요. 다음은 건슬링의 일부 스킬의 이동 모션이 제거됩니다. 오 저번에 얘기했던거 벌써 스타트하네요. 자 보니까 대상 스킬은 사각 견냥 허공단사, 교란일격, 사신의걸음 이렇게 네가지 스킬입니다 자 어떤 모션들이 삭제됐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 견냥아요 스킬이구나 그쵸 이거 옆으로 회피하는 거 아, 진짜 이거 쓸데없었는데 요거 없어지고요 다음에 허공단사 아 그래 맞아 이거 앞으로 가는 거 이 굉장히 쓸모없죠? 아 이거 원거리인데 요거 거리 좁혀지는거 굉장히 쓸모없었는데 요것도 거리이동 삭제됩니다. 그 다음에 교란일격 교란일격이 여기있네요. 요거 오! 요기에 이동모션이 사라진다고? 오 이거 딜 퍼센트도 괜찮은데? 어 이동모션이 뭐 뭐가 없어지는거지? 이거 공중으로 뜨는게 사라지나? 오 이거 굉장히 오, DPS 빠른 그런 스킬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툭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 사신의 걸음. 일반 스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데빌 체이서의 첫 번째 스킬. 요거죠, 요거. 사각 견냥이랑 똑같은 스킬. 요거 이동보션 사라집니다. 아, 이거 데빌 체이서인데. 요런 이동보션. 진짜 싫었는데. 다행이네요. 요거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작. 제작 부분에서는, 모든 제작 아이템 제작시간이 단축됐고요 카셀의 골드마켓 상품 중에서 어이 강화된 적혀있는게 강회된으로 잘못 표시된거 수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 부분입니다 이벤트 부분에서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불안전데임드 몬스터 1 플러스 1 여기에 대한 어 8종 몬스터들의 체력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너무 순서이 떼서 전부 다 먹는거 불가능했는데 체력이 좀 상향되면은 순서를 정해서 잡는 서버인 경우는 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종료되는 이벤트들의 이렇게 리스트입니다 총세가지구요 300일 기념 7일간의 속성 미션 요거 이제 오늘 끝나게 되구요 마이스트로의 반짝이는 14일 출석 이벤트 요것도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이벤트 상점 교환 소장의 부탁 요거는 내일 점검 전까지니까 12시 찍고 또 하나 구매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종료될 예정의 이벤트들입니다 늑대수집증표 요거는 이제 14일날 종료되고 탈것 소환패스 요것도 14일날 종료 초고속 성장기념 스페셜 출석부 요것도 14일날 종료 그 다음에 초고속 성장기념 신규 복귀 14일 출석부 이것도 14일날 종료 그리고 신규서버 탈리디스카 전용이벤트 4종 14일날 종료 그리고 초고속 성장업데이트 누구보다 빠르게 하이패스 요거 15일날 점검전까지 그리고 초고속 성장을 위한 마이스트로 장비교환 요것도 15일날 점검전까지입니다 이렇게 9월 8일 정기점검에 대한 어,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어, 주 내용은 요거 별자리밖에 없네요. 기게 어떤 능력치들이 있을지 어, 궁금합니다. 어, 여기서는 지금 딱세개만 보이는데 과연 여기 위에 또 한자리가 열리게 될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